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튜브 연합회 39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그전 제도 기신 해군 제도 기신 심동구 제도님을 모시고 어, 대통령 어, 후보로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과 1 6 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 또그 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장님께서 먼저 모두 예변과또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난 후에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되 아주 정말 혹독한 혹독하리만큼 그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 국민 앞에 회원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시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위선정권의 도덕정치와 폭증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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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투성이 지리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재난을 위치한 가공할 재앙이 음석하고 있습니다. 가령주구 자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기거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말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적 정권과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당국과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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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지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만 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라나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 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수교 뚝선 명품 G5국과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 만국적 내부회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부정한 법조인 출신이 탄핵공작으로 정권을 찬탈해 망친 나라를 또다시 탄핵공작에 부역하거나 전략적 시킨도 없는 법조인이나 국태 정치권익에 맡기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이 아닙니다. 상류 시2와리사공공의자기희생적 전투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도과 같은 강력하고 청민한 지도자만이 위선정국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하해 세계인류의 정정당당한 냉큼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드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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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지난 7월 27일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지도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16가지 정책은 자유 애국 국민들의 폭발적인 공을 받았습니다. 시사포커스TV에서 생중계한 방송은 현재까지 약 10만명이 보시고 천개 가까운 댓글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 이런 분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후보 중 최고다. 제2 박진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등의 가불한 경력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진제예야랑국민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던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권 사유와 시대 정신 실종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한다는 이정희 전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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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저의 자존심도 욕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의 박진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비겁한 국제정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힘을 버리고 독자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적시습방은 물론 안여사냥 인민재판신 탄핵 공작 규명과 복근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 국국 대통령과 박정희 권대화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국가 정체성 복원 없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통일 G5 맹국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님들께서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어, 그럼 제목만 제가 이 말씀 하요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10대 공작은 제2의 박진해야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 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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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 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중공대 등을 완전히 백지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자문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들을 지금 중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 안 보태세를 제한겨부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계획제를 시행하여 백년난과치후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신중 종북 자파정권에 의해서 우리 일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면서 굴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대의 커들을 벤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탱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대 동맹을 뚝욱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안부 국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계 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검찰 사업 및 언론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1 2 번째, 인구정책 별개가 노인척호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1 3 번째, 교육 핵심을 이루고 문화를 창단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열증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선거 부정 오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